여기 괜찮으세요? 네? 아, 아니. 날이 너무 더워서 아무도 없는 곳에 누워 계시길래 멀리서 보고 쓰러지신 건줄 알았어요. 안 그런 거 보이죠? 아, 네. 죄송해요, 쉬고 계시는데. 파마 어디서 했어요 네? 자연곱슬인데요 아... 예쁘네 감사합니다 놀러왔어요? 아, 아니요? 여기 근처 살아요 여기서 뭐하고 살지? 엄마가 펜션을 운영하셔서요 방학이라 도와드릴 겸 잠깐 내려와서 지내고 있어요 아 학생이구나 대학생? 엄마도 있고? 네 그쪽은요? 혼자 놀러 오신 거예요? 아빠는? 네? 아빠는 안 계시나? 네 음. 저기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세요? 안 할게요, 반말 아, 아니,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하시니까 통성명도 좀 하고 서로 좀안 다음에 하시라는 뭐 그런 얘기 좀... 통성명은 못해요 왜요? 이름이 없어요, 내가 아니,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있어요, 그런 게 다... 여긴 왜 오셨는데요? 휴가 왔어요 저번 주까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? 사람 죽여요 남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 저 여자 좋아해서 오... 농담이에요 자꾸 사람 당황하게 하시길래 저도 한번 해본건데 그래서 나 계속 쫓아오는 건가? 저희 펜션이 저쪽 방향이라서요! 그렇구나. 그럼 얼른 집에 들어가요. 나 그만 따라오고. 더 따라오면 진짜 죽일 수도 있어요. 눈은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? 내가 죽이려던 사람하고 싸우다가요. 덩치가 좀 있는 50대 남자였거든요? 보통은 안 밀리는데... 잠깐 방심한 사이에 머리채 잡혀서 문꼬리에 쾅. 단발로 자르던가, 요새. 나, 단발도 어울릴까요? 이쯤되면 진짜 같은 거 알죠? 혹시 배우예요? 평소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의뢰받아서 일하고 휴가 오면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여요.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. 아, 진짜. 아, 그만 좀 해요. <웃음> 단발도 어울릴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? 은수예요 이.. 은수 아.. 립스틱이 삐져나와서 아, 원래 잘안 발라서 여자 좋아한다는 말 진담이었죠? 네? 농담 아니었잖아 네 난 남자 여자 안 가려요. 둘다 좋아하거든. 그래서 매번 휴가 때 바다로 와요. 사람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게 바다거든.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요.